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하도 그제 유튜브영상중에 아오니가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있고 지금은 이제 다른게임을 하고 그거는 이제 어 추억을 남겨두고 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어쩔수없이 이제 경로를 알려드려야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이버창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좀 할게요 네이버 카페 중에 여기보시면은 아오니 블러드 온라인 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다운로드 게시판 보이시죠 여기서 버전별로 다 있어요 뭐 제가 했던 버전도 있고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은 어 최신 버전도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링크를 들어가고 다운로드를 눌러요 어, 파일이 좀 커요 여기 기준으로 제 컴퓨터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폴더를 미리 하나 만들어놔요 아우 폴더를 열어서 압축을 여기다 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죠 그럼 게임을 눌러 봅시다 전체화면 이제 게임에 들어줬으면은 계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정 생성을 눌러줍니다 예, 계정 설명을 누르면은 계정은 한글만 가능하고, 어, 6글자가 서류를 그 다음에 아무 연말은 동일본 같은 곳에, 어는 연말과 희술자, 어는 특수글자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삭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 전자우편이 메일이 어, 들어왔어요. 이렇게 정리해. 게임하다가, 그 다음에, 업적, 랭킹, 체크, 레디 해볼게요. 이제 모르겠는데, 까먹었긴 한데. 대충 이렇게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